한채 사면 한 채는 덤. 미분양 경품 눈길. 아파트를 사면 다른 한 채는 덤. 할인 매장에서 흔히 보는 이름바운 플러스 1 플러스 +1, +1, 1 마케팅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등장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업체인 A사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월트메르디앙 아파트 197형 이하 공급면적 기준 미분양분 계약자에게 대구시내 다른 아파트 109형을 한채더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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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1 마케팅은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 재고를 줄여 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비자의 관심도 끄는 판촉수단이다이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이 같은 1 플러스 1 마케팅을 도입한 것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책으로 분양가 할인보다 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3.3당 200만여 원 이상을 할인해가며 수차례 재분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구 지역에 적재된 미분양 아파트의 여파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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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크게 꺾인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레고랜드 테마파크 대출 자산 유동화 기업은 A-BCP을 부도 처리하면서 발생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만큼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강원도가 지난달 말까지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지자체가